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고입니다 화려한 그래픽, 역동적인 액션, 장엄한 스토리, 영화같은 연출 게임을 구성하고 우리들이 게임을 즐기는 데에는 저마다의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은 게임의 재미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수 있죠 그렇다면 재미가 없는 게임이라면 그 작품은 게임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나아가서 재미가 결여된 게임이라면 우리가 그 작품을 플레이할 이유가 있을까요? 또 재미가 없는 게임이란 무엇일까요? 게임이 가진 재미의 정의는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게임은 재미가 없는 게임, 데스 스트랜딩입니다. 이 게임의 장르는 전에 없던 게임의 장르인 시네마틱 어드벤처 게임 게임의 트레일러부터 많은 사람들이 영화같은 게임이라고 암시하였고 예상대로 많은 리뷰가 보여주고 있듯이 이 게임은 게임이라기보단 영화에 가까운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리뷰에서는 이와 같은 평가를 볼수 있죠. 재미가 없는 게임, 지루한 게임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데스 스트랜딩은 재미가 없고 지루한 게임이며 게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게임 일까요 그렇다면 이 게임을 플레이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 게임은 쿠팡맨 시뮬레이션 그저 그런 지루한 게임으로 평가받을 게임이 아닙니다 게임의 플레이는 주인공인 샘브리지스가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계속해서 운반하면서 각 지역의 끊긴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면서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것이 게임의 주된 플레이입니다 그러다보니 이 데스 스트랜딩은 화려한 액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를 튀기며 적들을 도륙하는 게임도 아니고 엄청난 전략이 필요한 게임도 아닙니다 그저 울퉁불퉁한 지형을 넘어 산을 넘어 한없이 배달만 하는 게임입니다 아니 이걸 게임이라 불러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람들은 왜이 게임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게임이라고 하는 걸까요 앞서 설명했듯이 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이유를 종합해보면 우리들은 재미가 있는 게임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게임에서 재미를 느끼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면 그것은 바로 활동에 따른 보상입니다 이따금 게임을 도피처로 삼는 사람이나 게임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들인 노력에 비해 보상은 너무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방면에 게임 속에서는 자신의 노력만 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는 것 뿐이라고 말이죠 이처럼 아무리 간단한 게임이라도 보상이 존재하지 않는 게임은 없습니다 설령 그게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말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데스스트랜딩은 플레이어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게임의 플레이도 플레이지만 배달을 하는 이동시간 엄청난 거리 등은 결단코 쉬운 난이도가 아니며 이따금 본인의 실수로 인해 넘어져서 가파른 절벽 아래로 우수수 떨어지는 화물들을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보통 게임이라면 이렇게 하드한 난이도의 플레이에 뒤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어서 다음 행선지로 향하게 하는 동기를 마련해줍니다 하지만 데스 스트랜딩은 그렇지 못합니다. 험난한 산길을 넘어 고생고생을 하며 물건을 배달시켰지만 보상이라곤 npc들의 감사 인사와 가끔 가다 다음 지역에서의 플레이를 돕기 위한 아이템들의 설계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적인 게임을 플레이 하던 사람들에게는 노력에 비해 보상이 플레이어로 하여금 동기를 부여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하였고 물건을 배송하는 순간에도 딱히 재미와 자극을 주는 플레이 없이 화물이 망가지지 않게 안전하게 물건을 배송하는게 전부인 플레이입니다. 자 대중적인 샌드박스 오픈월드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생각해봅시다 마인크래프트 역시 무엇을 하던 플레이어에게 큰 보상이 없고 맵을 떠돌기만 합니다 하지만 목적성이 없이 떠돌며 모은 아이템들로 자신만의 요새와 건축물을 만들어 독자적인 목표를 세우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성장을 이루는 게임이죠 하지만 데스스트랜딩은 바로 이런 애매모호한 보상 덕에 좀처럼 목표를 향해 성장하는 느낌을 받기가 애매한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에겐 크게 게임으로서의 재미를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게임을 재미없게 즐긴 사람들이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냐? 그것이 아니오라 단지 현재 우리가 가장 즐겁게 즐기고 또한 대중적으로 플레이하는 게임과는 재미에 근접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러다보니 전투에 대한 보상도 상당히 절제되어 있습니다. 데스스트랜딩에서는 크게 뷰티, 뮬, 테러리스트 이렇게 세가지의 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뮬과 테러리스트는 특정 지역에 자신들의 베이스를 설치하고 지나가는 플레이어를 감지하게 되면 공격을 강행하여 체력을 깎거나 화물을 빼앗는 적들이죠 이런 적들은 베이스에 상당한 물자들을 축적하고 있고 굳이 상대를 하지 않고 손쉽게 적들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괜찮은 보상 또한 동반하였기 때문에 게임 내에 적당한 자유도와 긴장감을 조성해주었습니다 하지만 BT는 게임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이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불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초반에는 세계의 분위기에 맞춰서 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구역에서 괴성을 지르며 플레이어를 추적하는 BT는 게임의 긴장감을 조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고 데스스트랜딩이 가진 독특한 매개체로 잘 사용되었습니다. 스토리의 주요한 라인이 되는 건 물론이었고요. 하지만 이 BT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피해 다녀야 하기만 합니다. 물론 후반에 돌입하게 되면 bt들을 해칠 수 있는 다양한 무기들을 주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거대한 보스나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에 한해서지 수많은 물건을 배송하고 있다가 bt들에게 잡혀 넘어져서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스트레스는 극에 달할 수 밖에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bt들을 처치한다 해도 큰 보상도 주지 않기 때문에 후반이 되더라도 bt들은 아무런 영향가가 없는 그저 배송을 늦추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이동을 하는 데에 있어 스트레스만 주게 됩니다 특히 거대한 보스의 형태를 띠고 있는 bt들은 주위의 지형까지 크게 바꿔버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죠. 이렇게 스트레스는 가득하지만 플레이어의 동기를 일으키기엔 체감이 되지 않는 보상 바로 이런 점들이 사람들이 평가하기로 지루한 게임, 재미가 없는 게임으로 만들어버린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뿐이었다면 이 게임은 적이 쓰레기통에 처박혀서 코즈마 히데오의 경력을 단절시켜버릴 최악의 작품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세간의 평가는 물론 지루하고 재미가 없긴 하지만 코지마 히데오는 또 하나의 걸작을 만들었다면서 만점을 주는 평가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악평이 있는 데에 반해 찬사와도 같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이 게임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고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게임과는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게임의 플레이는 다소 평이하고 보상이 미묘하며 평범하게 배달만을 하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게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게임에는 재미가 숨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즐겨온 게임의 재미와는 다른 재미를 추구하고 있었을 뿐이죠 게임을 배달하는 순간순간은 단편적으로 보면 재미가 없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흥미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루함은 철저한 설계로 이루어져 있죠. 만약 이 게임이 정말 단순히 배달을 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긴장감 없이 지루하게 그냥 조이스틱을 앞으로 당기고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버튼을 눌러 중심을 잡아야 하고 배달을 하는 데에 최적의 루트를 찾아야 하며 화물을 어떤 식으로 옮길지 어떤 이동수단을 사용할지 어떤 아이템을 들고 갈지 배달이라는 것에 많은 생각과 철저한 공략을 필요로 합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뉴로트럭 시뮬레이션만이 가진 독특한 재미와도 상응한다고 할수 있죠 덕분에 코지마가 설계한대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면 연결이 끊긴 단절된 세상에서 이 세상에 혼자만 남았다는 걸 고독하리만큼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고독함을 느끼며 배달을 하던 도중 특정 구간에 근접했을 때 울려 퍼지는 음악은 기가 막힌 코지마의 음악 선정 실력을 여과 없이 보여주며 그동안 힘겨웠고 재미없던 배달을 모두 보상받는 듯한 묘한 기분을 선사해줍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본인이 직접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데스 스트랜딩은 출시 이전부터 연결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다고 코지마 히데오는 계속해서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연결의 기본이자 플레이의 핵심이 되는 비비는 플레이어와 비비를 연결함으로써 능력이 발현되고 스토리를 파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들은 게임을 진행할수록 하나하나씩 점점 이야기가 연결이 되며 게임의 이야기를 틈새로 계속해서 엿보이게 해주는 흥미로운 요소로서 작용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비단 주인공 뿐만 아니라 게임을 플레이하는 다른 사람과도 이어져서 다른 플레이어가 설치한 구조물을 이용할 수있다든지 자신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있다든지 보이지 않는 다른 플레이어들과의 연결로 인해 다소 상막하고 고립되어 있는 플레이에 연결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게임을 플레이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른 유저들과의 연결이 모두 끊기고 오직 자신만의 월드에서 플레이를 해야한다면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한 기분이 들지 상상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이야기와 골자는 연결로 인해 시작이 되었고 이어지며 이야기의 결말마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임에서 가장 호평을 받는 부분인 데스 스트랜 딩을 흥미롭다 못해 하나의 영화로 만들어준 가장 중추 적인 역할이었던 배우들의 연기와 컷신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스토리의 메인이 되는 등장인물은 주인공을 포함해 총 9명으로 코지마의 지휘 아래 진행된 몰입도 있는 연출과 실력 있는 배우들의 엄청난 연기력에 결합하여 게임의 몰입도를 압도적으로 올려주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고 정감이 갔던 하트맨은 21분에 한 번씩 죽고 3분에 한 번씩 돌아온다는 독특한 설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스 스트랜딩의 등장인물들은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세계관에 맞게 각 캐릭터들의 개성과 사연, 포지션이 도드라지게 잘 드러나서 모든 등장인물들을 기억하고 음미할 수 있게 잘 만들어져 있죠. 바로 게임의 에피소드는 이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듣는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 사실 이 게임에서 가장 큰 보상은 어떠한 아이템도, 스켈레톤도, 이동수단도 아닌 스토리의 진행이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나게 매력적인 스토리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론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계속 플레이를 한 만큼 어쩌면 가장 큰 동기를 준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걸 코지마식 개그라고 넘어가야 할지 결국 코지마의 재량 문제인지는 알수 없지만 종종 우그라드는 연출과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 전달력으로 인해 아직까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눈에 띌 정도로 스토리의 몰입을 방해하는 구간도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게임의 결말에 도달했을 땐 스토리를 지켜본 사람으로 하여금 멍하게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절박함을 잘 담아냈던 연출은 조금 눈물샘을 자극하는 몰입감 있는 장면을 선사하였습니다. 이처럼 데스 스트랜딩은 놀랍도록 무서운 배우들의 연기력과 영화감독이 꿈이었던 코지마의 재량 30년이 넘도록 게임을 개발해온 베테랑 디렉터의 지위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진 오직 코지마식코지마 히데오의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게임내 크레딧에서 코지마 히데오를 그토록 강조하니까요 우리는 이 게임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니 게임 재미도 없는데 그렇게 연기와 스토리가 좋으면 데스 스트랜딩이 아니라 나가서 영화를 봐라? 물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과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우리가 플레이하던 게임들은 물론 스토리가 있는 게임 감상의 여지가 있는 게임도 있긴 하지만 좀더 플레이어의 경험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플레이에 치중되었던 게임들이 많습니다 또한 오픈월드라고 하면 gta와도 같은 극한의 자유도의 도시게임 마인크래프트와도 같은 샌드박스형 게임 스카이림과 같은 대서사시를 쓰는 rpg 유비소프트식 오픈월드라 불리는 게임들처럼 다소 정형화가 돼가는 오픈월드라는 장르에 전혀 어디서도 보지 못한 변태같은 코지마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며 플레이하는 게임이 아닌 감상하는 게임으로 게임이 말하고자 하는 재미의 정의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준 독특함 그 자체인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게임을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재미를 느끼던 재미를 느끼지 못하던 이 게임은 한 번쯤 플레이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